수원이 놀자 안녕하세요 수원이에요 오늘은 동물농장 갈 거예요 뒤에는 이렇게 토끼들이 깐족까총 있네요 여기도 동물농장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거거싱 자 옷을 입혀볼게요. 모자도 씌워줄게요. 이렇게 입었어요. 이제 필요한 걸 넣어볼게요. 시연이가 수레를 끌 거예요. 슝 자, 이제 먹이를 조이지. 강아지들 맛있게 먹어. 뿅뿅, 뿅뿅. 아이, 잘 먹네. 아이, 귀여워라. 사이좋게 먹어. 아들 가져올게 한 개. 다가 고마워. 이잇 우와, 당근 표정 좀 봐봐. 엄청 귀엽잖아. 싱싱한걸? 당을 토마토도 엄청 귀여워 토마토를 먹으면 아주 건강하다고 그렇죠? 나는 야 겹자 뜰거야 나는 야 주스 될거야 나는 야 춤을 출거야 헤이!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이쪽 가자시원나 밀어줄게 우리 누구부터 밥을 줄까? 음양념 소가 좋겠다 소야 맛있게 먹어 오! 우유를 짤게 우유 한 통이 남았어 소야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양두들테도좋이지 잇챠 어... 양아 그러면 털좀 가져올게 양들아 또 고마워 얘들아 숨지 말고 나와 먹이를 줄게 부끄러워하지마 먹이 줄게 너도 깐좀자누구도 너도 맛있게 먹어 귀여워 아기 돼지야 내가 우유 줄게 이 돼지부터 넌 지능 놀이를 하고 왔구나 지능이 다 묻었어 내가 코에다가 주고 있었네 근데 <웃음> <웃음> 너는 뭐하고 했었니? 개미를 보고 했었니? <웃음> 돼지들아 다 먹었니? 배부르게 뭐라고? <웃음> 배가 고프다고? <웃음> 아니면 춤추고 <점치고> 싶다고? <웃음> <웃음> 시원아 이제 가자 <웃음> 초콜마라 안녕 넌초콜 좋아해서 초콜하고 지었구나 난 유니콘 같아서 유니콘이라고 지었는데 이름은 초코야 아주 아주 맛있을 것 같은 싱싱한 당근이야 자. 자. 우와 잘 먹은다 유니콘아 맛있고 싱싱한 이 당근을 먹어 마르타이지 나도 탈래 야호! 따그덕 따그덕 따그덕 세생수제 재밌는 거는 초콜릿 하는 거야 당근을 많이 먹어서 힘이 풀풀 나나봐 따그덕 따그덕 얘들아 우리 태워줘서 고마워 또 맛있는 당근 가져올게 우리가 수확해온 거 잔냐짱 일단은 우유! 우유를 우리는 가져왔지 당근 한 개, 토마토도 있지.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달달, 달, 달, 달, 달, 달, 달, 달. 전이 다했다 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 토마토 한 개씩 먹자. 어. 응 맛있어! 오늘도 말을 타고 가자! 따그닥따그닥따그닥따그닥 오늘은 여러가지의 동물이 나왔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었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소원이 놀다! 안녕하세요 소원이에요 오늘요 수원이 놀이터 아이돌 놀이를 해볼 건데요 전 제가 시키시에요 여기는 별들이 엄청 많고 마이크들도 있네요 여기를 열면은 무대가 예쁘지 않아요 무지개 색깔까지 있고 여기 수원이가 있은 카페에서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우와 여기 하장 품들도 있네요 어 여기 마이크도 있고 무대도 있고. 오, 이제 소원는 예쁘게 꾸며볼게요 먼저 이거를 귀에다가 해주고요 리본 짝꿍 무슨 이거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치마도 이렇게 자 이제 여기에서 화장을 해볼게요 예뻐진 느낌이네요 보라색도 필요한데 여기다 약간 해줄게요 딱딱딱딱 쭉쭉 딱딱. 쭉쭉 쭉쭉쭉쭉네요 마이크는 뭘로 할까요? 이걸로 할게요. 이게 쉽게 쉬어서더 놀이할 때 재밌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야, 야, 야, 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꾹! 썬둘이에요썬둥이에요 옷도 둥이고 마이크도 쌍둥이고 리본도 쌍둥이고 신발도 쌍둥이고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수원이었습니다. 수원이 놀이타 안녕하세요. 수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수원이에요. 누나랑 나랑 또 같이 할 거예요. 오늘은 붕어빵 가게예요. 여기 두 개에서 캐릭터를세개꺼낼 거예요. 한번 꺼내볼까요 먼저 포토 귀엽죠? 여기를 열고 시원이, 소원이 안녕. 햄찌도꺼내주고 어? 좋은, 좋은 시디도 음, 좋아 좋은 것. 같다. 자, 이제 놀이 시작해볼게요. 고고씽 소환의 지원이 옷에게요딱 올려놓으면 너무 귀엽죠 이 붕어빵이 너무 귀여워요 장사를 시작해보자, 시안아. 끝에 끄에안녕하리요 한지. 무엇을 드릴까요? 원하는 어, 미트랑 미트 민트 슬나비요 시안아, 바로 부모빵 해도 알겠어요. 탁. <웃음> 음, 마지막, 맛있게 굽자. 이제 도다가다 도다가다. 노릇노릇 돌려돌려 이제 딱 됐겠다. 아뜨거아뜨거어 뜨겁네. 잘 만들어줬니? 하나 차 뜨거우니까 조심해. 어, 알겠어. 먼저, 민트. 민를딱 해주고. 민트를 좋아하나봐요. 나 민트가 좋아요. 한지. 아, 그렇구나. 이거를 딱 이렇게 넣으면 여기 있습니다 어딨죠? 계산이알려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몽실. 안녕하세요. 딸기 붕어빵 하나랑 초코 붕어빵 하나, 그렇게 두개 주세요, 몽실. 시럽은요? 시럽은 같은 맛으로 주세요, 몽실. 네. 일단 한개 줄게. 이건 별로 안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초코로줄게요 먼저. 엄청 맛있는 군데 있군요 쏙! 한개더 <웃음> 딸기도 아이스 크림을 톡! 톡! 톡놓면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몽실 카드 계산할게요 맛있게 먹으세요 안녕하세요 곰 저는 토토예요, 곰. 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붕어빵, 바닐라 붕어빵, 초코 붕어빵, 민트 붕어빵 각 하나씩 네개 주세요, 곰. 시럽은 뭘로 해줄까요? 시럽은 소원이님이 알아서 뿌려주세요, 곰. 네. 시아아네개 붕어빵 만들어줘. 알겠어, 누나. 이제 예, 돌려, 돌려! 시키, 시키! 예에! 도마빵이네, 시 이렇게 돌려할지 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자, 먼저, 빈트 바닐라도 쭉 해주고 한개는 음, 축 구해줘서 바닐라 그 다음에 바닐라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곰 여기 카드 계산할게요 곰 맛있게 먹으세요. 잘 먹겠습니다, 곰. 대우가 다 팔렸어. 오늘 단자는 끝내야 되겠어. 시원한 가자. 알겠어, 누나. 수고했어. 띵글띵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수원이 놀터 안녕하세요. 소원이에요 오늘은 바나나, 우유, 식기실, 햄찌 집놀이를 해볼건데요 저번에 몽시이 딸기우유 놀이를 했잖아요 그거는 좀 비슷한 그런 놀이 같아요 햄찌를 꺼내줄게요 그다음에 리짭질이고 열어주면 짜잔! 오! 햄찌야! 먼저 시작! 먼저 비누 뽀글도 우유예요 귀엽네요 시+ 비누도 우유예요 귀엽네요 시+ 시+ 시+ 시+ 닦아 닦아 자 햄찌 이제 나와서 옷을 입어보자. 그 다음에 모자. 이제 가보자 햄찌야. 햄찌 밥 먹자. 맛있니? 우와 금방 먹네. 잠옷으로 입혀보자고. 여기 잠옷인데 노랑 노랑 하양 하요 아주 예쁘네요. 여기 이게 안된대요 여기 안 돼라고 써 있어요. 두얼사 보가 부족하다고. 인형 눈고안고자야되지 됐어 한자 잘자 불꺼 줄게 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햄찌 햄찌 햄꾸꾹라 쳐다봤자 햄찌 쇼원이 놀다 안녕이요 오늘은 엄마가 선물한를 만들어줬는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선절이고세완 그럴 때 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 뭐부터 열어볼까요음 그래 이거부터 열어보자요 여기 뚜껑인데 열을게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대단하네요 여기 이건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오당 가위 이건 뭘까요? 먹을 거니야 그다음에 이거는 <웃음>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재네요 맛있겠다 그다음에 제일 궁금한 이건 아니보이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뚜껑이 안똑같아 와우 여기는 마시멜로가 붙어있어요 여긴 편지가 있나봐요 한번 볼까요? 펼쳐서 사랑하는 소아나 엄마는 소아니가 있어서 행복해 라고 써있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이거는. 이번엔 이거한번 볼까요? 소원권이라고 여기 썼어요 음, 여기 마지막에 톡톡 두번째 헬스 두번째시안니첫 번째는 소원이 두 번째가 뽕실이 귀엽다 이번엔 이거볼까? 이건 뭐지? 한 요소카야 뭐지? 오, 이거는 맛있 뼈다귀 사탕이야 음 맛있겠다. 음이뭔실 거는 뭐 들어 있을까요? 오 음, 이거는 그물 젤리네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너무 맛있고 너무 재밌어요. 이소음권은 내가 필요할 때 써야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 선정 갈까요? 고고싱 진짜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데 여기 안에 뭐가 있을지 궁금할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야. 똑같은 구들이몇개 있네요 이건 처음 나오는 건데 오! 불빛이 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에 소환권에또짜라 하나씩 뺏어도 있어요 소왕 똑같은 먹을 것들이 두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산자가 또 있네요 여기도 먹을 게 있네요 이번에는 여기 토토부터 열어볼게요 여기는 똑같은 꿈셀이에요 여기 작은 선물들넣으면 친구들이 딱 좋아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거는 뭐지? 이건 뭐지? 아 똑같은 거구나? 이거는 또같은 뼈다귀 여기에도 편지지가 있네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고 여긴 반짝반짝 거리네요 해주 선물로 딱 좋네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소원이노이터 안녕하세요 쇼원노이터의소원이에요 할로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스키지책으로 만들어줬어요 여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귀신들이 이렇게 있고요. 먼저 여기 치트키가 있죠? 이렇게 수원형 시아니가 있는데, 소원이는 마녀 옷이에요. 입혀보겠습니다. 자, 그리듬. 모자. 그 다음에 귀걸이가 있네요 귀걸이가 있네 시언이는 드라큘라예요 그냥 옷을 입혀볼게요 드라큘라 느낌이 나죠 드라큘라는 원래 피디 먹는데 이 드라큘라는 이렇게 딸기를 먹으네요 딸기가 안에 있어요 착한 드라큘라나 봐요 <웃음> 그다음에 이걸 열면 여기 이렇게 열 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 시원이가 넣어줍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햄찌랑몽시도 있어요 이 친구는 척키예요 옷을 입혀볼게요 척키는 머리카락이 있네요 척키는 원래 칼을 들고 있다는데 귀엽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 뼈망지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몽시는 가오나시예요 귀엽네요 이제 할렐파티 시작해볼게요. 뿅. 신나나? 할렐파티들 즐겨보자구. 아무도 안 왔네. 따끈. 뭐야, 시안이가 있었잖아. 누나 나왔어. 우와, 넌 간에서 나오구나. 너뭐 마시는 거야? 나는 딸기 먹고 있지. 딸기 음모수 엄청 맛있겠군. 초키였지, 초키, 초키. 어, 내가 세번째니 진짜. 머리카락이 뭐야? 아, 내가 오늘은 밥을 써봤지. 휴. 몽시디몽시몽시 자, 사탕들은 여기. 어, 커케이크 여기. 케이크는 내가 만져놨 닦고. 어, 고마워. 안에 뭐가 덜었어? 바로 마법재에 오자. 햄찌. 마법제도 라좀 신기한데? 우리 이제 파티 시작해보자고. 요호! 땡, 다운하시 사탕. 난 o k a 나다이거 먹어야 되겠네. 맛있는데. 다 먹었다. 엄청 맛있었어, 햄찌. 우리 이제 집에 돌아가자. 다음 할로윈 때 만나자. 여러분들, 할로윈 모두다 재밌게 즐기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수원이 놀터 안녕하세요 소원이에요 오늘은 다이어리 끝먹을 건데요 이거는 엄마가 꾸며줬어요 우와 여기는 스티커들이 있고 시원이 소원이가 종이도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쓸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어 여기는 이렇게 유튜브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는 엄마가 쓴 거네요. 이제 저도 한번 꾸며볼게요. 보다색을 시작해볼게요. 먼저 마지막 장에는 이 푸드 피드 해볼게요. 피는 알라뿅 우와 펜이 나왔네 이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나의 이름은 박소원 소원 핸드폰이 없어서 그냥 하트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관을 할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카드 스티커가 있어요. CD, 딸기, 양양, 햄찌, 그즈음 토토 카드 스티커가 여기 4장 들어있어요. 여기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이거를 떼서 붙여주면 돼요 <웃음> 그 다음에 여기 양양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양양이가 어디있고 어? 제 마지막에 썼네요 내가 쓸 스티커 빼놓을게요 그다음냥 토토 속지 그 다음에 몽실들 속지가 있고 삼지 속지도 있어요 귀엽다 삼지 속지에서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배나 나오뿅 여기에 좀 붙여줄까요? 하트 하트 이제 왕성이야 다이어리가 너무 너무 예뻐요 특히 앞에가 양양이들이 많아서 너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나만의 다이어리 만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수원이 어? 놀이터. 안녕하세요, 소원이 오늘은 양구도트도 해볼 거예요. 양구도트가 뭐냐고요? 양양이가 <웃음> 찾아서 양양, 양구도트예요. 요구도트가 아니다. 양구도트예요. <웃음> 자, 양양구도트는 이렇게 있고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고양이들 먼저 끊내주고요게 무슨 색깔이 달라니까 엄청 예쁘네요. 볼터치도 깜깜. 이제 고고싱 양양아 이제 시작. 양양 들어가서 봉덩 물을 먼저. 오 이거 탱글탱글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응. 이제, 버품을. 이제 물도 다시 씻어줄게. 이제 수건으로 닦아줄게. 수건을 들고 옷 갈아입는 데다가. 양양아 먼저 요디사 옷을 입혀줄게 양양이는 요디사예요요디 요지 자격증이 떴어요 어 양양아 아주 귀엽네 양양이 요디사옷 초밥을 만들어줄게요 양냥 알겠어 <웃음> 다 완성했어요 양냥 김밥도 만들었어요 양 맛있게 먹으세요 양양 어 고마워 난 맛있겠다 난 계란 초밥을 좋아하니까 계란 초밥을 먹어볼까 맛있나요 냥냥? 응 맛있어 너도 한번 먹어봐 김밥을 하 <식> 입이 없어졌어 맛있어요 냥냥 나는 이걸 먹어보겠다고 냥냥이이냥 냉장고를 열어볼까? 어? 간식을 먹자고, 휴식들 먹자고. 맛있게 먹어. 내가 이거 톡까줄게 어때? 맛있겠지? 붕어빵 맛있겠다 이거 소원이네 붕어빵 가게에서 산거 아니야? 맞아요 소원이네 붕어빵 가게에서 사왔어요 난냥 아 그래? 거긴 내가 장사하는덴데 너도 벗어봐 이제 옷을 갈아입자구 옷부터 입어주자 옷이 아주 귀여워요. 귀여워 고양이. 자, 이제 진짜 자. 냥냥. 이렇게 눈을 가리고 부드코자. 뚝. 냥냥아 잘자. 쿠크 냥냥 쿠크 냥냥.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좋아니 <냠냠> 노이터. 안녕하세요 소원이에요 오늘은 엄마가 빼빼로 코디를 만들어 줬어요 시원이는 일번책 소원이는 시키시 책이네요 먼저 뭐부터 볼까요? 시원이부터 보세요 여기는 시키지가 있어요 시키시를 가방에다가 걸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웃음> 진짜 초코초코 하죠? 먼저 옷을 입혀볼게요 시원이 옷은 왠지 촉촉한 초코 느낌이죠? <웃음> 머리띠가 너무 귀엽네요 에이, 초코초코해진 것도 귀엽니 쌍그러졌어 응. 귀엽네요 그렇지만 오늘은 선글라스를 안쓸게요그리에 빼빼도도 들기 해주고 어때요? 초코초코 하지였죠? 초코 코디는 끝났고 시키실 책인 이 딸기도 해보겠습니다 딸기 빼빼도도 이제 받겠습니다 여다보면 무드무드 얘는 다 딸기네요 소원이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워 난 핑크를 좋아하거든요 그치만 맛은 초코를 좋아합니다 머디핀이네요 이렇게 끝에다 가 해줄게요 아 어, 근데 어때요? 코디 입혀보니까 더 핑크핑크해졌죠? 이 두가지의 코디드를 다 입혀봤어요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귀엽죠? 맥북 <웃음> 다닐 때친구들테 한번 선물해보세요 그럼 아주 좋아할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수원이놀터 안녕하세요 수원이에요 오늘은 블링 블링 카세터를 해볼건데요 앞에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차 주인은요 양구두투 양양이 초코웨곰 검토토 그에서 햄찌랑 몽시리 한번 열어볼게요 시안이랑 소환이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시안이부터 해볼게요 시안이 모자. 뭐죠? 안경은 안 쓸게요 하면은 왕성 소원이 보다색 민트색 파동색 핑크색이 있어요 저는 보라색으로 해주세요 몽시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몽시할건니까 몽시대꺼를 문이테 해주고 딸기들 하트들 붙여주지 기름을 넣있지쪼르두둑쪼르두륵다 됐다 안녕히 가세요 부둥 부둥 부둥 부둥 부둥 부둥 안녕하세요 햄찌. 안녕하세요 민트색 자동차 있을까요? 네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민트 색 차를 예쁘게 끊어주세요 한께네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한치 치꺼니까 한치거를딱 붙여주면 되겠지? 띠+ 그 띠+ 띠+ 띠. 그다음에 자동차 밥을 주죠? 한테 아, 네, 딱 맞네요. 감사합니다, 핸드. 음 안녕하세요, 토토. 파란색 차가 있나요, 토토? 있어요. 오, 이거 나스타인데요 이거 할게요. 네. 토토님은 여기. 이제 차를 꾸며보자. 너무 마음에 들어요 또. 안녕하세요, 냥냥. 안녕하세요. 핑크차 없나요, 냥냥? 하나 남았어요. 내가 원했던 게이 차예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스티커 붙여주자. 기기 기기. 이제 지워도 하자. 오, 예쁘네요. 그럼 안녕. 오, 자동차 꾸미기 너무 재밌다.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꾸며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아유. 소원이 놀이터 안녕하세요 소원이에요 오늘은 토토 초코 우유 치우기를 해볼거예요 옆에는 이렇게 있고 코드 이렇게 찍는 것도 있네요 뒤에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토토를 꺼내서 놀아볼게요 토토 꼽다 <웃음> 열면 여기 열면은 이렇게 지고 이렇게 열다 여기 물기탕에다가 퐁당 넣어줄게요 퐁당 일단은 물로 여기를 채워주고 토토들 물로 식혀 줘야지그 다음에 비누도 쭉쭉 쭉쭉쭉쭉. 빔도 툭툭네요 귀엽게. 물로 닦아줄게요. 뿅. 떴을 나도 툭툭. 수건으로 닦아줄게. 여기서 수건으로 톡톡톡톡톡톡톡. 아주 예쁜 유스워 토토, 아주 귀엽어 이렇게나 귀여운 거 어디서 샀어? 너무 귀엽잖아 우리 이제 밥 먹자 식탁에 앉아서 밥 먹자 오늘은 너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랑 그리고 누구가두 번째 좋아하는 꿀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야 일단 우유부터 먹어보자 순서도또 꿀꺽+ 꿀꺽 그럼 냠냠 물고기를 읽고 다가 찝어 먹어보자 그럼 제일 맛있는 물고기가 될 거야 먹어봐 먹어 꿀꺽+ 꿀맛이야 밥은 담갔다. 이제 옷을 갈아입자 네톡 옷은 잠옷 이렇게 바꿔 보자 이거는 짠 이렇게 하고 다녀 1대기째 이렇게 하고 이불을 1대 3 이렇게 이불 덮어준 다음에 이 다음에 이 안대를 완전히 눈에다가 가려줍니다 토토야 잘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또또, 만나자, 자이지, 토토 다음에 또 만나자 토토 이제 잘지 토토 수원이 놀이터 안녕하세요 수원이에요 오늘은 요 크리스마스 시키시책을 놀아볼건데요 이렇게 폭신폭신한데요 소리가 이번엔 좀 헌거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있어요 여기는 벨 여기는 모자 뒤에는 이렇게 산들이 있고 바닥은 하양하양 자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씻치기가 이번엔 이렇게 동그라미네요 와 소연이가 오늘은 기특하기 귀엽네요. 자 오늘은요 이 신발들이 이렇게 옷이랑 붙어 있어요. 딱 이렇게 해주고요. 효원이는 옷이 오늘은 귀엽네요. 옷 이제 모자를 씌볼게요 시원영 소원이는 여기에 있어줘 우리 동물 친구들도 해볼게요 모자 쓰면끝 너무 쉽잖아 그쪽 뭐, 너무너무 재밌어요 목에 종을 매달렸어요 귀엽다 자, 이제 가보다 진짜 지으도찡찡씽 얘들아+ 얘들아 오늘은 크리스마스래 크리스마스다 끈냥냥 크리스마스가 처음이다 끈냥냥 내가 태어난 지도 얼마가 안 돼서 크리스마스가 대단히 냥냥 밖에 눈이 오나 봐 햄찌 내가 한번 찬 밖에를 볼게. 밖에 논이 내려 햄찌. 진짜 멍실? 우리 추우니까 난로에다가 부들 할까, 양양? 그래그래부단아라 뿅. 우와, 부리라, 짠, 토토. 이제 공격자고 트리를 꾸며보자, 토. 짜자잔. 놔주면 됐다. 또, 아래다가 해야 되겠는걸? 응실 이, 반짝반짝거리는 걸 해봐야지. 음, 이건 여기다가 다 넣으면 되겠다. 오, 다들 엄청 예쁜걸. 도구로. 우리는 별이지 이제 트리를 볼까? 한번 우와 멋진 거 트리 너무 예쁘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도 이걸로 트리를 꾸며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초원이 놀터. 안녕하세요 소원이에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놀이를 또만들어줬니 엄마가 재미난 크리스마스 놀이를 시작해볼까요 착한 동물이 돼 선물을 주자 먼저 옷부터 나한테 리본이 달려있지 옷에도 리본 오 귀여워 소원이 산타 번신하자구 우리 앉아서 선물을 포장하자 열고 참치컬 넣어보자 이제 놓고 다음 선자 기들리쏘그 다음에 우리 양양이거들 양양이 좋아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토토가 토토가 이걸 진짜 안얻어다고 토가 이거 입으면 엄청 귀엽겠다 선말부장끝썰매을 타자 오늘이 크리스마스라니 친구들이 좋아하겠지? 노들푸다 가자 으자! 으자! 출발! 슉. 도착했다. 빨리빨리 헤이디. 빨리 빨리빨리. 너는 친구들 때 싸우지 않게 해줬으니까 착한 일을 했어. 다음은 몽시디몽시디 너는 엄마 아빠들들. 도와줘서 착한 일이야 너는 어디 집에 씩씩하게 가서 착한 일을 한 거야 양양이 너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서 너는 착한 아이야 이제 가자 빨리 빨리 빨리 다른 친구들도 도울 때노들풀라 가자 소디있지 양양 분양에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양양 어? 선물이잖아 양양 산타 할아버지가 오고 갔나봐 양양 선물디여어봐야지 어? 딸기잖아 뭔가 이상해 다른 친구 집으로 가봐야지 뚝뚝뚝 토토야 토토야 한 번쯤에 무슨 일이야 이러나. 너 선물 받았어 냥냥 우와 진짜네 오 이건 뭐지 두근두근 두근두근 오, 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토토 어, 그거 내 거야 너는 딸기? 난 딸기를 소원을 안 배웠다고 그러면 우리 다음 친구들 집도 가보자 몽실아 몽실아 일어나봐 음, 무슨 일이야 몽실 이 밤에 산타 할아버지 그거 왔다가 샀어 너한테도 산적이 있을거야 어? 정말이네 몽실 선물이 있어 네? 이상하다 왜 토코가 보이지? 어 설마 이거 도코야 토토 어 맞아 맞아 나 딸기를 소원 빌었어 그러면 자 선물을 타다줘서 고마워 토토 근데 이것도 내게 아니야, 톡톡 음, 이거는 왠지 시약 같은데 그거는 햄찌 선물 같아, 멍지 멍찌다 가보자 햄찌야, 톡톡, 톡톡 쿨쿨쿨쿨 무슨 일이야, 햄찌 산타 아버지가 왔다 가셨어 그래서 너희때도 선물이 있을 거야 뭐라고, 햄찌? 오, 진짜 선물이 왔네 야호, 신난다 이게 뭐지? 어? 이거 내 옷인가? 한번 입어봐야겠어 이건 뭔가... 뭔가 이상해이지? <웃음> 이게 너거 아니냐, 톡톡 어? 맞아 맞아! 그게 내 선물이야, 템지 우리 각자 선물 받은 걸 소개해보자, 봉지! 나는 먼저 옷을 입어, 이지 이게 내 거다, 굿! 나한테 딱 맞는 꿀버옷이야 이 옷을 입으면 날수도 있고 꾸을 엄청 잘 찾게 된다고 휴이, 휴. 내 선물은 왕딸기야 딸기 중에서도 왕이라고 이거는 고양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장난감이어서 봐봐 누가 이거 좀 흔들려줄래? 내가 할게 <웃음> 너무 재밌어 아. 아. 오, 이제 묻었니내 선물은 토크가 발라져 있는 아몬드 씨라고 <웃음> 선물을 다시 찾아서 너무 다행이다 생키응응 응. 우리 이제 찾아 하늘 나는 큰 걸지 응 나도 여기가 나 집이겠지 <웃음> 우리 잘 가고 내일 만나자 망지응응 응, 토토 쿨 <웃음> 쿨쿨 나도 다시 자야지 쿨쿨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